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귀알장구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운영자 일명 gm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파이 공지 빌런? 시발빌런? <웃음> 이별을 공지 빌런? 아님 뭐 해빌런?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텐데요 아무래도 gm이라는 직책은 게임마스터 라는 이름답게 게임 개발에 직접 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기보단 게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벤트도 개최하고 공지도 날리고 유저들과 분쟁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유저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게임 회사의 탱커 같은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을 하는 유저들에게는 그나마 개발자 중에서는 가장 친숙 하고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관리하고 유저들을 케어해줘야할 gm이 권력을 남용 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라고 gm을 시켜준게 아닐텐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메이플스토리2가 운영자의 권력 남용으로 한번 뒤집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이플스토리2는 흥행했다고 보기는 힘든 게임입니다 솔직히 제가 플레이했었을 시절 말랩이 5 0까지일 때만 해도 진짜 재밌게 썼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사냥 던전 무한 루틴 덕분에 많은 유저들이 떠나가 이제는 할 사람만 하는 고인물 게임이 되어버렸죠 이런 게임들 특징이 뭡니까? 안 그래도 플레이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상위티어 사람들끼리는 맨날 그 던전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요 같이 사냥터 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권의 유저들끼리는 서로 알기 마련인데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 덕분에 이번 사건이 탄로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때는 4월 4일 인벤 메이플스토리2 게시판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gm으로 의심되는 유저를 제보한다는 글이었는데요. 게시물에 언급된 핑찌라는 헤비건어는 당시 메이플스토리 헤비 유저 치고도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유저였는데요. 문제는 아무도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게임은 아무래도 만나는 유저가 거기서 거기고 최상위권 유저라면 대부분 끼리끼리 길드도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레 형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위권 유저들은 서로 알기 마련인데 유저들 중에는 해당 유저를 본 사람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안 그래도 유저풀이 좁은. 헤비건너 유저들 중에서도 이 유저를 본 유저들도 없었으며 해당 아이템이 엄청난 스펙을 자랑 함에도 불구하고 유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린내가 지속되는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게 되는데 해당 유저가 장착중인 아이템인 센츄리온 제너럴 클록이라는 아이템에 붙은 옵션은 방어력 관통 3.5 보스몬스터 공격시 데미지 5.5% 증가 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고스펙의 아이템 같지만 해당 보스몬스터 공격시 데미 라는 수치는 4% 4.5% 5% 그리고 맥스 스택인 6%가 존재할 뿐 5.5%라는 수치는 게임에서 한번도 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불길한 느낌이 물씬 나자 해당 유저 아이템에 대한 수치 문의를 넣어봤는데 통상적으로 메이플스토리2의 답변은 매우 느린 편으로 유저들도 기본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의를 넣은 당일날 해당 수치는 어떠한 버그로 인해서 획득한 것 같고 양해를 구해 수치를 5.0으로 돌려놓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왔습니다. 더불어 해당 유저와 대화를 해본 사람들의 말로는 2018년 업데이트된 블랙샤드 체인버부터 게임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유저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데 본인은 2016년부터 게임을 해왔다고 주장하여 유저들의 의심은 더더욱 증폭되기 시작하였죠 당연할 노릇입니다 이런 초 고스펙의 아이템으로 2016년도부터 게임을 즐겼으면 실으나 좋으나 무슨 음유시인 마냥 혼자서 사냥터를 돌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유저들과 던전을 돌아야하며 자연스레 그 스펙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 고스펙의 소유자라면 적어도 몇 명의 유저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유저는 찾아보기도 힘들었고 닉변을 했다고 해도 무슨 캐릭터 친구 창부터 시작해서 외형 길드 등등을 모두 세탁하지 않는 한 금방 사람들에게 전 정체가 탈론하기 마련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이러던 와중에 유저들 사이에서 GM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돌자 해당 유저는 접속을 하지 않고 캐릭터의 아이템이 모두 벗겨져 있는 등 정말 단순한 버그로 5.5의 수치의 아이템을 획득한 거라면 아 버그인 줄 몰랐음 죄송 하면 되는데 이렇게 템까지 싹 벗고 접속을 안 하니 어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인 4월 9일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에는 한 장의 사과문이 올라왔으며 해당 유저는 지난 3개월 동안 5.5% 외도 많은 부분들의 게임 수치를 본인의 개인적인 플레이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정말 대담하게도 해당 문의가 왔을때도 아 그냥 단순 오류야 하면서 후배 사원을 속이고 본인이 다른 답변을 하는 등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한 행적이 확인되었다고 올라왔죠 이에 매콩측은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검수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로 징계는 물론이고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소 스무스하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진들의 권력 남용은 사실 웨이플스토리2에만 칸된 이야기가 아니긴 합니다 게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노토리우스 당 사건 세븐나이츠 최악의 사건 mc 루디 사건 등뭐클릭젤 몇번이면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데 누구나도 욕될만하죠 뭐 아무래도 gm도 사람이다 보니 이러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gm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링이나 강화해야죠 하여간 한국인들 완장 조금만 채워주면 아주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